요미 TV 지하철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브루클린으로 떠난다 왜냐면 안입는 옷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지 곧 여름이 오기 때문이지 여기는 크로스로드 트레이딩이라는 구제의 샵 드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옷을 사러 온게 아니라 돈을 어, 벌기 위해서 왔어요. 드든 제가 이곳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소문에 의하면 이곳이 가장 옷을 돈을 많이 쳐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 직원들이 너무 눈썰미가 까다로워서 어, 퀄리티가 약간 좀 좋지 않은 옷은 가차 없이 탈락됩니다. 뭐 자라부터 한국에서 사온 보세 의류까지 다 팔아서 60불 받았어요. 구제 옷 많이 팔아본 언니들의 말에 의하면 되게 많이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총 엄청 큰 저런 지금 보이는 거 같은 저런 가방을 두 개나 가져갔는데 한 봉지는 60%에 팔렸고 한 봉지는 빠꾸당했어요 오늘은 약간 컨셉이 그거죠 브로클린 느낌 있는 척하는 유학생 아 느낌 있지 느낌은 있지 아, 오늘 리지씨 느낌이 제일 있는데요 유로피안인데요 유로피안이어야 하는 병에 걸린 분 현실은 한국인 유학인데 유로피언이어야만 하는 병에 걸리신 분입니다 저 가방이 너무 맘에 들어서 저도 살 예정이고요 너무 아름답죠? 이곳은? 이곳은 브루클리 아름다운 곳 느낌있는 사람이 많은 곳 바로 나야 동영상임 <웃음> <음성임. 웃음> 시작두? 이미 시작함? 아 진짜? 코치라니, 헌진, 휴전, 우식구 전, 대식네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음, 여워 약간 여기남지조저기 님들은 지금 음.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시고 계십니다. 어, 기기 어머니 기무지여있으지여 <웃음> 날씨가 너무 좋아, 서다이쁘게 나오잖아. 나한테 줘야될듯야 대주야, 대주야, 대주야, 대주어대주 s Such horrible g l a d i o l i s Mimosa Wow I like have to make a vlog If you want to t e me w m e 프렌치 토스트, 크루아상 프렌치 토스트. 이거는 크로크 마담 모름. 이게 제일 유명한 메뉴 모름 모름. <웃음> 모름. 이것은 모름. 2 차전 시작. 저도 한 브이로그를 보고 여기를 찾아갔는데 진짜 맛있는 브런치 집이었어요. 줄 너무 길어서 포기. 어 뭐야 선인장 저거 사고 싶어. 와 어, 언니 이거 봐봐 언니 미세 벌레 생기지 않을까? 이곳은 바로 브루클린에 위치한 온실 속의 화초, 동충화초. 아나 안개꽃 좋아해. 이거 안개꽃이죠? 나 안개꽃 진짜. <불은> 여백의 미이 카페 마도 됐스카 아, 노래 잘한다. 노래 진짜 잘한다. 네, 잠깐만. Thank okay. you. Bye. <laughs>